저에서 준비 가안 됐다고. 이렇게. 지원 <웃음> 안녕하세요 이지원. 이지원 안녕. 벌써 들어왔어 이지원. 벌써 들어왔어. 이지원. 저희가 각도를 찾고 있어. 저희가 각도를 찾다가 제가 올려 실수로 눌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제 방이 조명이 좀. 조명이 좀. 저희가 이렇게 방에서 하는 건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또 방에서 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음> 뭔가 되게 오랜만이다 브이앱 아, 너무 오랜만인데? 뭔말이에요 <웃음> 미안 <웃음> 횡설수설 했어요 지금 위지원저 네. 오늘 섀도우 브라 색깔 발랐는데 어때요? 어 언니 무대에서 진짜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찰떡이에요 세상에 <웃음> 오늘 저희 보라색 의상 입고 했잖아요 응 음, 맞아 좀 오랜만이네요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음 <웃음> 유진이 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아 유진이 옆방에서 보고 있을 거야 <웃음> 이따 불러달라 했어 유진아! 아니야 이따가 부를까? 아 지금 어. 좀 이따가 유진 좀 불러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유진 보고 있니? <웃음> 어떻게 아는 거더라? <웃음>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유지영한테 너무 오랜만에 왔죠 보고 싶었던 사람 손 들어! 손 드시오 네. <웃음> 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음, 보고 싶었다고 아하, 다. 신기하네. 이제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게요? <웃음> 일단 키긴 켰는데 우리 위주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궁금했던 거 없었어요? 우리 위주원이 궁금했던 거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려고 왔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오늘 뭐했죠 저희는 지금 음악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밥 먹었잖아요, 맛있는. 거. 맞아요, 오늘 아침부터 고기를 먹고 왔죠. 그리고 후식으로 다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 맞아요, 정말 아스크림 오늘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네, 먹었는데. 삼일 가지 맛을 먹었죠. 아이스. 네, 그 봉봉봉. 봉봉. 저는 그 구, 그거 바뀌었어요. 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응. 그초콜릿 무땡이었거든요. 네. <웃음> 그거 그거랑 그. 아빠는 외계인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응. 오늘 봉봉봉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저는 네, 저는 네 초코나무를 음, 음, 좋아했었는데 맞아요. 요즘에 쫀딱아 그게 맛있다고어 오늘 늘어나더라고요 응. 좋아해요 민트초코 민트초코 안 좋아해요 민재 제가 오늘 근데. 조금 속상했던 게안 좋아해요 <웃음> 저희 그 민초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몇명 계시잖아요 그 초콜릿 무땡, 그리고 민트초코, 그리고 옆에 그 봉봉봉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먹을 때 뭔가 어디선가 그 민초맛이 그민 민초 맛이 어디선가 모르게 1%씩 섞여서 나서 조금 맛있었어요 음. 민초는 잘 모르겠어 음아 영통펜싸에서 기억나는 거? 영통펜싸 명통 팬싸 재밌었어요. 음. 근데 첫날 진짜 긴장했어요. 저희도 엄청 긴장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게 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게 일단 가능한 게 신기했고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뭐랄까 음 좋았어요. 이 전에 봐서. 맞아. 좋았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네. 봤잖아요, 음. 저희 또. 그리고 반가운 위원분들도 있었고, 맞아요. 또 새로운 위원분들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웃음> 근데 불이 너무 너무 머리만 언니. 나오지 않아요 지금? <웃음> 이거 손손 나오시거든요. 이거 손 선민이가만 <웃음> <웃음> 제가 들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이거 잔인도 고정을 못해가지고 삼각대 어디 갔죠? 이제 삼각대를 그때 채은이 춤춘다고 돌아가면서 될까요? 빌려줬었는데 아 좋아요. 그리고 언니한테 내가 받았던 거안 받았던가? 이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힘든가? 근데 드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둘 담기를 보고 하고 있어. 오오. 지금 딱? 이런 게 진짜 라이브죠. 맞아요. 네. 잠깐만. 이게 네일 아트 했어요. 아 바꿨어요. 네. 아, 나 오늘 또 자랑할까? 하 맞아. 아, 맞아요. 어, 언니 언니 잘 언니 주세요. 기다려봐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 그래요. 그냥 이제 카메라가 어떻 한번만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봐 봐요. 봐 봐요. 위즈주 제발아 돼요. 하, 둘, 둘, 셋. 아하! 어, 어 민준? 어, 잠깐만. 잠깐만. 민 어. 네일 아트 양왕. 어, 어, 야왕 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 이거는 시 어어어 어? 어? 신기하죠? 완전 신기하죠? 보여요? 야, 이게... 아 이게 잘안 보이네 카메라에 이렇게 손 가려줘야 되나? 그냥 와 아, 이거 보여줘야 되네 위즈맘 이거 이렇게 엄청 잘 보이는데 위즈맘 위주원... 아 이건 실물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아... 다음에 내가 제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아쉽네요 너무 아쉽다 아 아무튼 아, 아. 이런 거 했어요 아, 아. 에? 이런 손 동작 좀 준비할 거 있나? 아 그니까요. 아이 잘안 보이네. 유지현 네.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 미안해요. 네. 아 이거 진짜 잘 보이는데. 그니까요. 실제로 봐야 아, 되는데 이건 음. 이게 저희가 그막 이제 막 사전 녹화나 무대 준비할 때 이렇게 암전이 되거든요. 그때 민지 선텝밖에안 보여. <웃음> 가끔 처음에 좀 창피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활동 끝나면 맞습니다. 바로 뗄 거긴 한데. 언니는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왔더라고요. 네. 어제 바꿨습니다 좀 활동 안할때는데위잘안 해가지고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요, 이쯤에 유진이를 한번 불러올까요? 아 부를 때가 아, 된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서 불러오아 유진아 유진아 <웃음> 유진아! 아니, <유진이> 유진아! <웃음> 옆방, <웃음> 유진아 유진아 유진이 형와봐 옆방 2방이거든요 유진아 유진아 유진씨 유진아 나 MBT 할건데? 어? 아 화장 지웠다고? 어. 어떻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요? 장난 아니야! 어, 완전 예쁘게 나와! 지금 장난 위주환이 너 화장 지운 모습도 보고 싶대! 답장이 없네, 갑자기? <웃음> 정말 예쁘게 나오는 조명 <웃음> 아. <웃음> 유준이가 화장을 지웠대요 그쵸, 화장 지운 건 우리 위주환 분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웃음> <웃음> 어, 봤는데? 못하겠어요? 아, <웃음> 아 예뻐요, 근데 예뻐요! 아, 유진! 언니 웃기봐요 잠깐만, 안될것 같아. 안이 아니, 아, 이게 <웃음> 단둘이 한다며요. 아니, 유진아. 제가 너 가지고 뭐, 하는 거너 아까 물 봤잖아. 안유진 들어. 어때 내 얼굴? 예뻐. 괜찮아. 아, 뭐, 괜찮아. 아, 안경, 안경 쓰고면 안 돼? 안경. 내가 패션 아. 안경 한개 줄까? 어, 저 패션 혹시 몰라서 줄것 같은데. 아, 그래? 거울 봤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앞머리 게 옆머리 내리고 안경 이렇게 딱 써서 이게 봐봐. 아, 내 네. 목소리만 출연해도 괜찮지 않나? 아, 그러면 그럼... 지금 출연 중이야? 중에... 안녕! 저 예전이가 보고 있대요 안녕 내 머리카락 보여줄까? <웃음> 어, 야, 야, 야, 야, 왜 그래? <웃음> 나는 언제 켜지? 우리 유진이, 네. 유진이, 유진이 이번주에 우리 위주원만나는거 어, 이번주에? 아, 네. 다음주에 <웃음> 했는데? 약속~~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언제그랬지 모르겠지만 아니 무슨 주제예요 오늘은? 오늘은 위주원이 궁금한거? <웃음> 이렇게 알려주신거에 네. 네. 음. 영통팬서 재밌었는지 어 음. 주제가 딱히 없네요? <웃음> 네 아, 그것만, 그거 한가지 말한거 같 맞아요 <웃음> 아니 미언이가 <우리> <웃음> 아침에, <웃음> 아침에 뭔가 주제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웃음> 어? 안지야 미안해 아니 준비 못 해가지고 아, 아니 아, 언니 제가 준비했어 했는데 내가 많이 바빠가지고 유즈아 미안해 눈참눈 너무 어? 어. 더듬이 <웃음> 유진 더듬이 <웃음> 응. 유진이 안녕이라고 했어 안녕 <웃음> <웃음> 유진이 안녕 안녕. <웃음> 아, <웃음> 김민주 엔제님 너무 예뻐요 엔제이 빠이빠이 오 마이 갓 아, 이거 아직도 성업풀이 두 줄이야. 이게 활동 활동을 안 하잖아요. 반복처럼 아. 한 줄로 돌아와. 아, 맞아 맞아. 왜 이러는 걸까? 음. 음. 음. 아, 이거 아, 그이거 위드원 비하인드. 음흠. 지금 저희 찍으신 거예요? <웃음> 아, 잠깐만요. 찍지 <웃음> 마세요. 아 찍지 마세요. 오 마이 갓. 자, 단장. <웃음> 아, 세상에.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방금 사진 찍혔다. 아, 이거 우리 같이 키면 아니 위드원 비하인드 이거 가이드 누가 있냐고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또 이건 또 알려드려야죠. 가이드 가이드의 채원이가 있습니다. 채원이가 부른 노래는 그냥 다 좋아요. 음. 그래서 우리 노래가 너무 좋지만 채원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무좋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나중에 이게 만약에 공개를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조금만 공개가 가능하다면 우리 위주원 분들께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채원님 목소리만 담은 위드원 버전을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최고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채원님도 한번 섭외해볼까요? 제가 불러올게요 네. <웃음> <채원님. 웃음> 이팀에타 우리 위주원과 음음 음. 음. 음. 민주가 또 요즘에 안 해요 잘. 민주가 <웃음>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거 이제 잘 저희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제가 거실에 사람? 저는 진이야 TV 켜줘 이걸로 해가지고 리모컨 잘안 써가지고. 진이 아세요? 진이 이름 불러도 돼요? 천원이 자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예나는? 예, 예나 언니도 자고 있어. 해원이도 자는데. 오늘 피곤했나 봐. 아 그럼 저희끼리 진행하는 걸로. 네. 이진이가 일어났는데. 이진이 좀 빨리 보니고 그래. 랬이정 어색해하지 마세요. 짜잔. ASMR 해주세요 맞아 우리 팅그린터뷰 했었잖아요 브이앱은? 안 들리겠지? <웃음> 기가 민족 <웃음> 볼륨 좀 올려달래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웃음> 아, 여기 아, 이렇게 네. 보면 되는구나 오케이 비올레타 스포 조합이다. 아, 음. 그건 마음 아픈 와. 얘기니까. 그만. <웃음> 그건 만그 진짜 아직도 아직도 못 까먹겠어요. 그거는. <웃음> 그건 그때. 그거 <때문에 웃음> 그날은 진짜 많이 네, 해가지고 가서. 그때 녹화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하루 음. 종일 <웃음> 그 생각. 저는 그 정도는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그때 제가 아, 잘 모르는 그때도 신인이잖아요. 아 근데 저도 잘 몰랐으니까. 네. 어머, 어, 이거 언니가 너무 당난하길래 어,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웃음> 잠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뭐이 정도는 비올레카 <웃음>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였어 맞죠? 이, 안 되나? 이랬는데 맞아 안 되는 거였어안 되는 거였어 음. 그리고 에어컨 완전 잘 돼요 지금 완전 시원해요 네 에어컨도 잘 되고 선풍기도 잘 돼요 음. 전 선풍기가 좋아요 아 진짜요? 왜요? TMI 저요? 그냥 뭔가 저 선풍기 오래 써서 그런가? 정 들었어요. 음... 또뭔 얘기 할 거야? 아니, 제가 채연이랑 쿠라 브이앱 듣고 채연이가 샵에서 그날에 아침에 우리 위즈원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아침에 언니 저그 비터백 젤리... 그 음. 아이고 비타민 꿀 묻어있으면 안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이거 거의 스포 <웃음> 그 젤리 그위전분들한테 얘기 해야 되냐? 이러고 해거 돼. 오 형수님도 한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위전분들한테 저희 오, 일상 진짜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언젠가는 이렇게 들려드리겠다고 적어놓은요 그래서 <웃음> 아저 사실 그거 품에로 봤어요. 아니가써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음. 오, 멋있다. 그, 저는 진짜 신기했어. 보통 품에로 쓰는것 같아요. 그런 거. 음. 오늘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하는 거. 음. 그 아. 니다댓글 아. 엄청 귀여운 댓글을 봤어요. 김민주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웃음> 에? <웃음> <웃음> 언니 반응 안 해주세요. 저 지금 되게 감동받아서 읽은 읽 건데. 제가 약간. 다그닥다그닥 다그닥 같은 아, 아 맞아요 음, 맞아요 포즈랑 다그닥을 잘, 아. 잘 못해가지고 아, 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다그닥다그닥 다그닥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와 댓글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지? 이만의 아, 별로 반응해 주라고 번지 같은 극단적인 모험을 좋아하세요? 번지? 해보고 싶어요 전 번지죠? 네 <웃음> 예나 언니랑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꼭해 보고 싶죠. 꼭해 보고 싶어요, 어, 진짜. 클리스트중 하나죠. 그그 뭐죠? 그그 옛날 언니랑 영상을 본거 있잖아요. 그 패러글라이딩? 그, 그그산 절벽에서 이렇게 아, 죠 그때 한창 저희 그거 꽂혔을 때막한 거. 그 뭐죠? 이션 이거 댓글로 알려 줘.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물속으로 빠져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막이렇게 가는 거. 해 가지고 그아그 <웃음> 뭐지? 그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 말고. 패러글라이딩 말고. 그 절벽 엄청나게 걸어서 같이 막 사람들이랑 절벽 타고 올라간다. 음날다랑쥐그건동물 <웃음> 아니야. 이런 뭔가를 이렇게 딱 하고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겨 가지고 이렇게 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짚라인. 아, 아닌데 짚라인 아닌데. 윙슈트, 윙슈트래요. 윙슈트 아닌데, 짚라인? 모르겠네. 짚라인? 그 영상, 그 사이트 있는데 스카이. 음. 그건가? 어, 어, 검색을 해봤던 어, 그래 어, 것 같은데. 음. 미션 임파서블 아니죠. <웃음> 잘못 찍가 거. <웃음> 우리 위장분들 중에는 해세어던 분들,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있지 않을까요? <웃음> 번지점프 해보신 분, <웃음> <웃음> 스카이... 그니까뭐 스카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스카이... 스카이... 아니,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아니었는데, <웃음> 윙슈트? 안 터지네. 잘안 터지네. 네. 이거 꼭 알아봐서 다음에 나중에 알아볼게요. 투메로 보내지는 걸로. 스카이캐슬? <웃음> <웃음> <웃음> 웃겼어, 웃겼어. <웃음> <웃음> 오케이. <진짜. 웃음> 이런 거좋아하나봐 <걸> <웃음> 아, 그니까요. 이게 항상 멤버들이 얘기하다 보면 저희 둘만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약간 개인코드가 비슷한 거 같아. 요즘 개인적으로 보는 드라마 있어요? 음 있어요? 사실 너 활동할 때는 드라마를 잠깐 스탑해요. 음. 막 보다가 막 약간 슬픈 장면 나오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날 붓는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활동할 때는 그 진짜 클립으로 영만 보고 그래서 결론 추천해 주세요. 저 끝나고 뭐 볼까요? 추천 받습니다. 추천 받습니다. 사실 실기로운 의사생활을 봤어요 마지막 화를 남겨두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활동 중간에 쿠라 언니한테 스포를 당해가지고 그냥 간 충격을 받아서 아직 마지막 화를 못, 못 보고 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음 재밌을 것 같아요 비디오 클립 봤는데 꽃보다 남자 아캐녀님 음, 맞지 맞지? 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캐녀님 같은 건데? 쿠라 그런... 언니 이름이었는 s u n 응답하라 1988또오 하트시그널 편의점 색별이종이 음. 저는 종이집을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스페인 드라마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제 민주랑 최원이랑 다 네.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한테만 이제 추 아, <웃음> 추천을, <웃음> 추천을, <웃음> <해줬는데. 웃음> 추천을 해줬는데. 이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스페인 을그 어. 응, 저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실, 채영이랑 응, 하루에 몇 해까지 보다가, 근데 얘 같이 보면 재밌는데, 응, 혼자 보면. 잘모르저 <웃음>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 단발로 자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홍보가 와가지고. 근데 후회를 할것 같아가지고. <웃음> 위즈원, 저 어떡하죠? <웃음> 근데 뭐, 은비 이제 뭔들이죠 진심이에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고민돼요. 대박. 음, 다... 고민됩니다. 이 오케이. 참아요. 참으래요. 네. Yep. <웃음> 저 다음에 어떤 색깔 보고 싶어요? 머리? 아. 누나 단발 안 돼. 단발 아니야. 어 그래요? 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주 어떤 색깔? 제가 의외로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음... 어, 그렇죠. 레드. 레드 안 해봤죠.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 해보고 싶었어. 흑발. 흑발 안한지꽤 됐죠. 백발. 백. 빨, 블루, <웃음> 블루 유진이 씨잘 어울렸어. 녹색, 녹색. 와 녹색 내려면 탈색 몇번 해야 될까? 흑발 아니면 금발? 금발 해봤죠. 완전, 아 완전 금발. 아 핑크 때문에 아니에요. 저 피에스타 자켓을 세 가지의 금발로 찍었어요. 음. 노랑 금발, 약간 백 금발 섞인 거 그리고 약간 베이지끼 섞인. 금 말해봤어요. 음. 음. 보라, 보라색 형운이 너무 잘 어울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형운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포도알 같아요. 어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연결이? 어 보, 어머, 보이세요? 네트워크 연결이 왜안 돼? <웃음> 끊길 것 같은데? 어 네트워크 연결이 들어가 <웃음> 보이, 보이, 보여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데요. 아, 도르마무 널. 어, 이거 뭐더라? 이거 명사산데 도르마무. 도르마무? 아, 나 이거 진짜 한동안 엄청 따라했는데. 이거요? 도르마무? 도르마무. 와, 이거 있는데. 안 끊겼나 봐 아닌가? 돌아왔대요 하이 닥터 스트레인지 맞아 맞아 나 이거, 이거 연생때 보고 <웃음> 연생때 평가에 끝나고 봤었거든요 이거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평가에 끝나고 봤었는데 해볼까요? 이걸 진짜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거리를 하러 왔다. 헐 완전 추워. 다시 봐야겠어. 스티커 기 이게 연습생 때라니? 그니까요. 맞죠? 나 이거 연습생 때 봤던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는 거 알지? 아니, 아니, 아니. 네요. 오셨습니까? 또 재밌는 얘기. 또, 얼른, 언니, TMI 풀어주세요. 아, 음, 재밌는 질문이. 사탕먹어요 <웃음> 음, 자 충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 오 미안 아, 충전 완료한거 같네 충전기랑 마음이 안맞았네 또시 됐다 예아 거예요? 충전, 충 아, 파괴신. 사실, 사실 음? 이렇게 뭘 하나면 잘 못하겠어요. 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애. 이제 다런 댓글이 다내려우 <웃음> <우린> 보이스가 체질인가봐. <웃음> 우리 이제 편하게 합시다. 음, 음. 편하게 해볼게요. 앉아. 저 이제 편하게 할게요. 어, 근데 언니, 우 너무 편, 배끈 말어야될거 아니에요? <웃음> 눈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어, 언니 특별 음식 어땠어요? 아, 라떼는 말이야. <웃음> 네, 손님! 두두 <뚜뚜뚜뚜>. 두. <웃음>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언니 진짜 대기실이 떠나가라 연습했는데. 우리 위조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위진한테 이 모습을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하고 낮 때는 말이야. 죽고 많이 했단 말이야. 네. 말이 하나 들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지금 많이 너무 떨려 가지고. 저희 저희가 완전 생방송으로 앞에서 보고 아니,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제가 왜떨린 거냐면 이제 제가 이게 알려 드릴게요. 이제 말할 수 있다. 응. 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내 손님 뚜뚜뚜 할 때는 우리 멤버들이 대기실에 있었어요. 제가 앞에 카메라 받고 서 가지고 어요 응, 제가 이제 긴장을 좀덜 하고, 응, 사실 긴장을 했지만,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선배님을 이제 할 때는, 제 멤버들이, 저희 무대가 끝나고, 제가 빨리 MC를 해야 되는 상태라 저희 멤버들이 제 앞에 쭈루 있었단 말이에요. 제 멤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있는 거예요. 그 저희 모니터를. 맞아, 맞아. 네, 이렇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이. 그 진짜 까눈마주 친구 같은데 아, 내가. 혹시 저 보셨어요? 여기 다 보였어요. 여기 여기 다 있잖아요. 나 그래. 때는 말이야 했데 우리 우리 멤버들 있는 거나 때는 <웃음> <라떼는> 말이야. 음, <웃음> 여기서 다시 대본 보고 아 공부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자. <웃음> 내가 다였어 너무 귀여웠어요 언니 실시간을 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이게 또 너무 귀여워. 또 우리 민주 MC님께서 엽다고 아. 해주십니다. <웃음>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떠렸어요 라떼는 말이야 한번더 해주세요. 네? <웃음> 꽃 은비래요. <음기래요? 웃음> <꽃은> 뭐? <웃음> 네, 꽃 은비? 아니야, 네꽃꽃 대. 꽃이야? 네. 꽃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웃음> 아, 네. 아 이제 이해했어. 참 <웃음> 그런 사람 아닌데. <웃음> 음,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민주.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잘, <웃음> 네. 대 배우. 민주, 못... 네, <웃음> 민주 성대했어요. 아, 언니 진짜. 이 에어컨 리모컨을 좀 한번. 아니, 뭐뭐 아, 아, 진짜 뭐 하세요? 아, <웃음> 이거 하자고 우리 오늘 다웃고 있었어. 민주 캡처해서야 진짜 뭐 했어. 아, 이거 어떤 알어? 그 괜찮 무대 했을 때. 아,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니야 이거, 이거 아아 아니야 아로아는 그 제스처가 있었고 이건 멘트였어. 아, 시작합니다. 시작그거 너무 긴장해가 그거를 생명문표시해 볼까요 하고 시작합니다를 같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너무. 혼자 정주 혼자 정주 너무 생명서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이렇게 낸 거예요 아니 진짜 귀엽웠어요 <웃음> 그래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그냥. 근데 스케줄 하고 있었는데 스케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민지호 첫방이니까 얼마나 떨릴까 그러니까,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막, 막 카톡 메시지 막, 이렇게 막 오는데 뭔가 진짜했 네, 그래 끝나고 보긴 했어요 근데 뭔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멤버들한테 카톡 메시지 오니까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컴백하고 이제 가수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음. 엄청 많이 첫방 했을 때보다 는거예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어, 진짜 빠른 습득력 그래서 맨날 이제 근데 민주가 집에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막막 <웃음> 막 이렇게 막 방이 계속,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 민주 연습하나 보다 하는데 계속 연습을 하니까 진짜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오 진짜 대견하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 하고 그때 아이즈 응. 왔을 때 제대로, 리허설 할때 너무,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제대로 못해가지고 뿌듯했어 공방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뿌듯했다는 뿌듯했어요 그래도 우리 멤버들 이제 귀여워하더라 뒷부모기해요저 <웃음> 아직도 귀여워. 맞아요 봤어 봤어 그런 거? 어 우리 주비 크로스 오랜만에 해주면 안 돼요? 아, 언니 기억 안 나죠? 아니 아 기억 나요? 하니 어. 싫어요. 아니 주비 크로스 음. <웃음> 죄송해요. 이 이거 아나아 뭐였지? 은진주였나? 아니 그거 그건, 그거는 진 누가 한명 겨땀 뭐 유진 유진아 유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아, 유진아. 유진아. 유진아. <웃음> 댓글 읽어 주세요. 댓글? 네. 어, 재밌는 거잘 네. 그리시는데요, 저보다. 어, 저요? 네. <웃음> 잘못읽는거 네. 같은데. <웃음> 음. 맛있가요? <What's> <웃음> 음. 음. 음. 음. 오늘 저녁은 치킨을 드세요, 여러분. 다섯 살 안유진, 네, 다섯 명. 오 마이 갓. 나 비슷한 질문을 팬사에서 한번 받았었는데 그땐 유진이가 아니라 채원이었던것 같아요. 유진이? 유, 유진이가 다섯 명.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웃음> 어? 래서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웃음> 어, 다섯? 어, 5... 저는 다섯 살 안유진으로 하겠습니다. 또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어렵네요. 다섯 살 유진이는 좋다 다섯 살 유진이 귀여울 것 같아요. 응 음, 왜냐하면 싶어요. 유진이가 지금 어린데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더 어려 될것 같아. 응 음, 맞아요. 그 다섯 살로 <웃음> 가겠습니다. 언니 왜 다섯 명이 안 유진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다섯 <웃음> 명방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다섯 살로 당했습니다. <웃음> <웃음> 유진이가 귀여워요. 유진이가 좀더 어려져도 되 매. 아,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어리면 더 귀엽겠지 아, 그럼요 다섯 명구 다섯 명은 진짜 귀염이 <웃음> 다섯 살 거든데요. 다섯 살 거진비 다섯 명 거진비. <웃음> 어렵다 이게. 언니, 언니는요? 재밌는지 언니는요? 눈에 강이. 눈어 언니 다섯 살 거진비 다섯 명 거진비. 저희 지금 내년에 솔직히 한. 되게 솔직하세요. 다섯 명. 다섯 명. 너는? 은별 언니는 다섯 명 좋을 것 같아요. 잘다 생각해 봐. 현재 다섯 명인가? 에이, 저도 그럼 다섯 명 다섯 살로 가겠습니다 에? 다섯 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 다섯 살 김민주 다섯 명 다섯 명 김민주. 오 왜요? 음 민주는 다섯 명이 있어도 안 힘들 것 같아요 어, 감동인데? 뭔가 힘들고 안, 안 힘들고를 떠나서 다섯 명이나한 명이랑 똑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어, 좋은 건가? 그러니까 뭔가 다섯 <웃음> 명 <5명> 있으면 <웃음> 어, 이런 친구들이 있고 우리 예나 어. 같은 경우만 해도 다섯 명 어. 어. <웃음> 어? 근데 예나 하는안 네. 아, 어. 어. 어. 돼. 다섯 명채나 이래야 <웃음> 되는데 <웃음> 다섯 살 김민주 다섯 명 김민주였을 때는 그냥 김민주 다섯 명은 그냥 한 명이랑 비슷하고 열 명의 김민주도 한 명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네. 근데 방에 잘안 나오시잖아요. 아 저요? 어 그죠. 근데 요즘은 방이 좀 늦게 들어가요. 거실에서 보통 거실에서 얘기하다가 잘 때만 들어가니까 그쵸. 쉬는 날엔잘안 나오죠. 방이 좋아요. <웃음> 방이 좋아요. <웃음> 방에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민준. 음. 방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대방, 운동하는 거 방송? 대부도들 있고 잠도 자고 그냥 방에서 생활 다 해요. 사실 어, 화장실 어. 갈때 빼고 자다. <웃음> 맞아요. 어 좋은 거 같아요. 빵 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또 혼자 이제 아, 이제 좀 심심한데 싶으면 아니, 뭐 이제 밖뭐 들어오고 시끄러운 친구들 왔죠. 저기 거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으면 뭐 진짜 나가서 응. 얘기하고 저를 포함한 그런 우리 멤버들 이 많으니까 다 같이 또 얘기 떠들고 다 같이 또 좋아요. 재밌게. 어, 또 근데 방에 이렇게 이진이랑 언니들이 방에 놀러 오면 뭔가 좋아요. 게임하고. 제 방이 어, 되게 아늑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저희가 진짜 조용히 있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심심하다 하면 민주 방 가고. 어, 아직 언니. 다섯 살 최애나 VS 다섯 명 김민주. 어, 누구 오셨어요? 손님. 안녕하세요. 어, 어, 예나. 어, 예나입니다. 주일. 아. 얘나 자도 일어났구나. 응. 아, 얘나 얘나 얘나. 응. 목소리 들려줘 우리 위주원 분들께. 방금 자다 일어난 최나야. 목소리. 아 위주원, 차이게 나. 응. 안녕하세요. 아 거짓말이야. 아야야. 거짓말이야. 아야야. 거짓말이야. 누가 자고 일어났는데이런 목소리를 응. 가지고 있어. 아니 <웃음> 아니. 위주원 사랑해요. <웃음> 언니 귀엽네요 자다 일어났는데 저 과자를 먹으면 아, 그러니까요 <웃음> 언니 같이 먹어요 통장해요 은혜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아 사랑한대요 귀여워요 은혜 우리 몇분 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미조 아까 뭐 물어보지 않았어? 제가요? 어 예나. 예나 언니 저가이런 목소리인가? 아니 그 전에 뭐 물어봤는데 한 40분 정도 있대요 언니 아 진짜 오래 했다 40분 동안 잠깐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괜히 섹스 회사니까 엄청 오래 한것 같지가 않냐 느낌이? 그니까 어게이 페이스면 12시간 가... 가능인데? 어, 그걸 지키셔야 돼요 아 근데 내일 출근을 일찍 해가지고요 저희가 <웃음> 네, 음. 5분 했대요 아아나 나. <웃음> 진짜 5분 한줄 어? 무대에서 꽃가루 맨날 은비언니가 만드나요? 아, 아냐, 아냐, 아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그날 향한 할, 언니 나갈 때, 그 제가 은근이 뒤로, 뒤에 서 있잖아요. 그 남자니까 항상 주섬주섬 뭘 꺼내요. 너무 귀여워요. 주섬주섬 꺼내는데 바닥에 들줄줄 쌓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언니 약간 청철 부르면 제가 얼굴로 꽃가루 받거든요 <웃음> 기분이 좋아요. <웃음> 근데 진짜 뭔가, 뭔가 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체. 네 근데 이번 활동 때 꽃가루를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 댐브 하러 들어갈 때 채난이 막 이렇게 다섯 그 언니들 다섯 명 댐브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완전 멋있, 멋있으니까 이제 무대에 효과 빡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옆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뭔가 들어올 때 항상 그 꽃가루를 먹어요 입속으로? 네 이렇게 꽃가루 예쁘게 흩날리고 있을 때 저희 들어오잖아요 <웃음> 가끔 먹어러그렇죠 <웃음> 저도 콘서트 때한번 먹었죠 노래 보여요 어 <웃음> 아, 세상에 <웃음> 쑥쑥. 음, 음. 무대 올라가기 전에 가장 긴장 많이 하느냐? 긴장? 긴장 긴장? 긴장은 저도 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응.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데, 일단 저는 긴장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음, 되게 은근 무대를 많이 서봤는데,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저도 긴장 많이 해요. <웃음> 그니까요. 뭔가, 긴장이 돼요. 오늘도 살짝 긴장을 했어. 응. 오늘은 생방이었잖아요. 더 긴장을 했어요. 준미 언니 회 중에 어떤 회가 제일 좋아요? 음 연어예요. 저도 연어요. 연어 참치 연어 참치 맛이 조로우로 부드러움 느끼하고 회안 먹은지 오래됐다 그죠? 음네 TMI 오늘의 TMI 네음 오늘 소고기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소고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스팸 볶음밥까지 먹어서 지금 배가 너무 부르다. 아, 그래서 내일 응. 방송할 때 얼굴이 민둥민둥 해질 것 같아서 어. 살짝 걱정이데나 어, 이거 언니 품에서 입는것 <웃음> <재밌는> 같아. <웃음> 우리 위주원이 이해 좀 해주면 좋겠다. 아하. 아니 언니 뭘 그리 민둥민둥 해질 아요난 진짜 언니 데뷔 이래로 한 번도 민둥민둥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민재씨! <웃음> 저는 근데 저는 자주 민둥민둥 하잖아요 저는 저는요 그요 그 날이 있어요 날이 있어 그 일단 그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요 어 오늘 눈이 안 떠지네? 하는 날은 100%예요 음. 민둥민둥한 날이야 민둥민둥해질 것 같은데 아침에 요즘도 탄산 드세요? 아 지금도 먹어요 아 탄산이 먹었어요. 이게 한번 쭉 참으면 괜찮은데 네.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생방 끝나고 내려와서 바로 먹었어요. 아, 카메라 하고 나서도. 저는 요즘 그래서 탄산, 타이다를 먹기가 좀 그런 날에는 탄산수를 마셔요. 탄산수 요즘 자주 마시던데? 맞아요. 그 뭔가 그 방송하기 전에 마시면 뭔가 그 상큼해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 갈증이 해소되네. 저는 탄산수를, 탄산수를 못 마시겠어요. <웃음> 왜요? 맛이 없어서. <웃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맛이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향이 첨가된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건또 괜찮은 거 같아요. 음. 이제 또 그걸 먹다 보면 플레인도 괜찮아져요. 음. 맛있는 거 같아. 근데 탄산 음료보다 탄산수가 훨씬 좋죠. 음에도 그렇고. 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단발 최원 vs 장발 최원. 아, 너무 어려워. 단발. 오늘, 오늘 아침. 어 그래요? 오늘 아침. 저 원래 단발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럼, 근데 아, 아침에 언니가 포니테일 하고 차 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언니. 갑자기 긴 머리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어 오늘 마음에 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아 맞아 오늘 예뻤어요 오늘 예뻐가지고 오늘 예쁘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이거 하는 거 봤지 롱 응. 그래서 장발이 그립긴 한데, 단발을 하고 나서 뭔가 채원이 매력이 더 이렇게 뿜뿜 이렇게 온것 같아가지고. 응. 둘다잘 어울려. 둘다잘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응. 참. 그래서 아까 제가 예나랑 채원이랑 같이 있을 때 얘기했는데, 채원이 오늘 딱포인트 했는데, 라비앙 로지 때로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채원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급하잖아요. 아, 어, 그때가 너무 상큼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채원이가 옛날, 옛날에 채원이가 생각나서, 어. 그니까요. 오랜만에 포니테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용한 예나 vs 시끄러운 히 토미.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역시 잘 거의 유진이급인데 우리. <웃음> 어, 둘다 상상이 안 돼. <웃음> 토미는 약간 묵직한 한방이 있고 예나는. <웃음> 아 예나가 조용하면안될것 같아. 근데 전 지금의 둘이 너무 좋아요. <웃음> 음. 예나는 조용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예나 언니가 이렇게 막막 네. 떠들고 있을 때 내가 그런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한 마디 음. 너무 좋아요.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예나의 예나는 저희 팀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이자 에너지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해지면 저희 팀원들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그냥... 다들 너무 한국말이 너무 늘어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진짜. <웃음> 그냥 그런 감탄사 이런 조만한 것도 저는 먼저... 농담도 같이 한다니까 이제 그니까요 그니까요 진짜 쿠라 언니 쿠라 언니랑 얘기하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웃겨요 사람이 너무 웃겨 진짜, 진짜 센스 장난 아니에요 쿠라 언니 토미도 진짜 거의 섭섭하고 나코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나코는 요즘 장난 아니야 진짜 잘하죠 맞아요. 피에스타랑 환상동화 중춤 뭐가 더 어려요? 느낌이 달라. 하... 어려운 건 피에스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그쵸. 어려운 건 피에스타인데, 약간 피에스타는 근력 운동하는 느낌이면, 음. 그 환상동화는 약간 유산소 러닝 뛰는 느낌이잖아요. 그가 하고 다 느낌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요? 네.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피에스타에 짧게 피에스타 제가 노래 부르러 게 하나 둘셋 피에스타 내 맘에 태양을 꾹삼긴채 여간토록 뜨겁게 지지 않을게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오랜만이네요 피에스타 네 오랜만이네요 저는 근데 피에스타 좋아요 뭔가 힘이 빡 들어와요 피에스타 힘이 없다고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갑자기 시켜도 갑자기 힘이 확 들어가있어 이게 진짜... 자면서 추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처음 쳤을때근육좀 장난 아니었는데 그게 진짜 근데 저는 신기한게 저 처음에 라비앙루즈 배웠을때 진짜 일주일 추고 저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일주만 배웠는데 숨을 못 쉬었어요 체력이 너무 안좋았었어가지고 아 맞아. 근데 맞아, 이제 비올레타 배울 때이 이거 쌈 한번 아 후렴구 한번 추고 아 이걸 어떻게 추지 이랬는데 다음에 피에스타가 나온 거예요. 아, 맞아. 와 피에스타는 진짜 이거 그 마지막 할때전 진짜 아, 맞아. 다리 진짜 풀어가려고. 아, 아나 그때 이거 돌데 그, 숨이 안 풀어져요. 여기 나오면 진짜 여기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유리 유리 완전 고음 칠 때는. 네. 그땐 진짜 숨 참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유리 옆이라서 그 표정이 걸린 표정이 가끔 카라로 걸리거든요 아, 그 채원이 여러 색깔들로 할때 이게 그때 너무 힘든데 채원이 옆에서 저랑 여기 하, 걸려요 여기 뒤에 는친구도 걸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데 <웃음> 표정으로 진짜 한번 여러분 한번 쳐보시고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환상 동안은 사실 <웃음> 이 정도 아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전그정도가아거아요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이거 그 언니 언니 마지막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싶을 때전 이거 할때 약간 <웃음> 진짜 아파 있어요. 저 언니 걸려요.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면 <웃음> 코로 고아 <웃음> <맞아요>. 코로. <웃음> 이게 진짜 속상해. 근데 내가 <웃음> <이게 웃음> 나오고 싶은데. 마지막에 딩기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진짜 존경해요. 그 마지막에 엔딩 잡힐 때 가끔 잡히잖아요. 진짜, 진짜 예쁘게 잡히고 싶은데. <웃음> 이게 저희가 <좀, 이거 웃음> 진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엔카 때는 우리 맨 처음 엔카 부대 있잖아요. 컴백쇼? 음, 그 네네네. 그 파란색 그. 엠카 첫 방, 첫 방.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옷 입었었죠 첫주그옷 때는 제가 엔딩으로 이제 잘다 잡혔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무슨 표정이냐 제가 이러고 있거든요한 <웃음> <번>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저> <웃음>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그 이게 한 어쩌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카메라를 근데 그게 그대로 엔딩으로 나왔더라고 <웃음> 근데 예뻤어요 얼굴이 다어 <웃음> 너무 힘들을못 잤어요 나너요 이전 여러분 엔딩에정 한번 보고 싶어. <웃음> 아, 너무 욕심인가? <웃음> 너무 귀여웠어요. 음, 음, 저는 이번에 회전동마가 너무 좋아요. 뛰는 거 진짜 진짜 진짜 새빙글. 너무 좋아요. 토미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썼을까 진짜 잘 썼어요 음. 그리고 노래가 너무 재 취향이에요 안 들어도 안 질려요 그리고 그 처음에 워킹하면서 4명씩 네 걸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웃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우리 연습할 때그 4명씩 네 맞추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맞춘 사람들 방금 다이 방으로 왔었네요 어 그러네 신기하게도. 그 4명 네 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명두명씩 나눠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가끔 유진이랑 언니 돌아올 때 눈이 마주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딱 시작을 맞아, 하는 거죠 맞아. 눈 마주치는 그런 구간이 많아가지고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항상 돌아올 때왜 유진이랑 은비 언니가 있지 했는데 라비앙로즈 때그 나코 센터에서 춤출 때 저희 이렇게 3명 오는 거 아세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그때 이거 할때 맞아요 데뷔 초에는 그때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오면서, 오면서 아, 그러면 약간 힘을 얻었어요 뭔가 그때 보면 안 안정된 아, 거야.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파트다. 그런 어. 느낌. 어쩐지 익숙하다 신기하다. 그랬네요. 민주 앞머리 vs 깐머리.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야, 한 요, 최근에 한 물을 살짝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침부터 예쁘다 했잖아요. 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아 너무 진짜 어렵다. 언니가 이렇게 표현 예쁘다는말 되게 자주 해주는데 해주는데. 이렇게 진심을 보통 영혼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아, 영혼이 담겨 있었어. 원래 아 민자 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야 민주야, 오늘 예쁘다 이런 아, 거예요. 민주, 너 진짜 예쁘다. 그래서 아침에 아 어, 오늘 조금 부었나? 이래서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언니가 야 민주야, 너 진짜 예쁘다. 이러고 주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이랬었어. 민주, 사람들아 근데 저는 언니 아저 언니 앞머리 있는 것도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둘다 어렵다. 이게 아, 이게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언니는 앞머리 있을 때도 되게 예뻤어요. 피스타때 진짜 예뻤어. 근데 아. 근데 저는 언니 까는 게 좋아요. 아 이런 또 우리 이제 리전분들 또 어, 얘네 지네끼리 왜 저래? <웃음>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재있으면다 <웃음> <다주> 주세요. <웃음> 음, 하지 마세요. 미안 저희 미안. 아 둘이 있을 때만 <웃음> 아, 맞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맞아요. <웃음> 아, 그 키를 제가 팅그링캡에서그 선사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적 있어요 아, 솔직히 말하라고 네. 솔직히 말해야 근데 이거를 저도 어쨌든 조금 옛날에 제, 학생 때생 거긴 하니까 제가 벌써 스무 살이거든요 학생 때쟨 거니까 <웃음> 제가 이번 활동 끝나고 겸사겸사해서 키를 한번 재보고 올게요 근데 음, 아마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브이앱 때꼭 말해줄게요 저는 안지거예요 네? 음. 저는 안지아래요 <웃음> 언니는 뭐저 근데 다 커보인다고 하세요 다들 어 맞아요 언니가 <웃음> 진짜 너무 웃었죠 웃었죠 다 봤죠 이게 아니라, <웃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언니는 진짜 장난 아니죠 <웃음> 다 보셨어 지금 이게 아니고 지금 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좌절. 아니 아니 언니는 언니는 먼저 나중에 이게 CG 처리 이런 거 해주세요 비 좌절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언니는 진짜 비율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쟤네 또왜 저래 아또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몸무게는 음, 몸무게. 몸무게는 맨날 달라요. 맞아요. 몸무게, <웃음> 몸무게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어, 말해주세요. 네? <웃음> 몸무게가 자주 왔다 갔다 버리긴 하는데 맞아요. 어, 활동하면서 조금 빠진다 싶으면 44kg.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찐다 하면 45? 응. 음. 그 진짜 많이 찐다 하면 6까지 나가요. 응. 음. 근데, 사, 팬분들께서, 그리고 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사람들께서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최근에 그러시는데, 제가 진짜 살이 빠진 게 아니고요. 얼굴 살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요즘 스트레스 중에 한게인데 부러운 게 아니에요. 민주야,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니까,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애 그러니까 몸이 빠져! 자꾸 얼굴 빠 살을, 살을 아무리 빼도 얼굴 살이 안 빠져요? 이거 진짜 어려서 그런 거야. 저 살, 애기살이요 제가 얼굴 살때 살을 빼는 거거든요? 살이 안 빠져요? 아니, 살, 살이 좀더 빠져요. 살이 빠져야 안 빠져요. 야 되는데, 제가 진짜 요즘 스트레스 받니까 자꾸 얼굴 살이 빠져요. 예뻐요, 언니. 언니 진짜 예뻐요. 근데 원래 이런 몸에 는게잘안 하나? 그쵸? 언니 왜 했어요? <웃음> 저뭐 아, sandwich는... 뭐 근데 몸무게는 어차피 풀로에다 있으니까 맞아요 언니 엄청 말랐잖아요 <웃음> 진짜 안 말랐어요 이런 말잘 안하나? 자 우리 사고 딴 데로 세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쵸? <웃음> 그냥 키에 비해서 그냥 음. <웃음>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어게 문제죠? 에? 응? 여기까지 <웃음> 또 똑같은 <웃음> 얘기할 뻔했어 <웃음> 예뻐요 아, 최근에 외운 일본어 뭐예요? 아 배웠는데 아아 아아 네, 네. 아, 잘 봐요 <웃음> 언니때문에 나도 기억하고있어 메오 밑에 하나시떄구자사이 <웃음> 보고있죠? 보면서 얘기하라고 메오 <웃음> 밑에 하나시떄구자사이 메오 <웃음> 밑에 하나시떄구자사이 보고있냐고 다 보이냐고 다 보이냐고 <웃음> 눈을 보고 말하라고 이게 근데 갑자기 왜 나왔지? 원영이랑 나코랑 나랑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몰라요 언니가 하루종일 매우 이때 하나씩 때리고 사이를 외웠어요 그래서 나도 기억하고 있어 네,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눈... 나코가 이러니거야 어, 그렇게 말하면 무섭다고 <웃음> 나 너무 귀여워 어떻게 나코였으 너무 귀여워요 나코 요정 댓글 <웃음> <웃음> 우리 읽어주세요. 우리 마에 드는 걸 읽어주세요. 댓글 댓글 음 댓글 소리 많이 했어? 아니 아무 소 우리 방금 댓글 했단 <퇴근했단> 말이에요. 음 <웃음> 아, 민주 아 이거 이거 말해도 되나? 아, 안 돼. 이거 안 돼. 아 안돼 이거 안돼 아 그지 말 그지 싫다 아 이거요 아아 아. 그, 막내 은비 맞으니요 맞 이런 거 오, 어렵다 어렵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나도 <웃음> 주제도 의미도 없는 거래한 1시간 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그 민지 저페이지어어 <선정이> <웃음> 어. <웃음> 언니, 언니 해 주세요. 뭐죠? 음나 <웃음> <웃음> <웃음> 세상에. 민지 TMI TMI 스스 목이 가고 있어. <웃음> 아 <웃음> 유리의 표준말 히짱의 사투리. <웃음> 제가 너무 귀여운데요. 골라 한다면? 골라 한다면 히짱의 사투리.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응. 한국말 하는 거? TMI. 응. 음... TMI 말하려고 하면. 지금. 음. TMI. 뭐가 있죠? 오늘 아침에 이러는데 오늘은 유진이가 저보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음> <웃음> 오늘은 옷을 먼저 입고. 아. 네. 근데 그거 아세요? TMI. 유진이보다 제가 먼저 갔다 왔어 아, 그래서 유진이가 거의 뛰듯이 들어왔구나. <웃음> 유진이가 되게 게이렇 빠르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 아 민정이가 빨리 가야 돼. 완전 가봐요. 오늘 알람이 두개맞췄는데 음. 알람보다 일찍이 못았어요. 어. 오늘 알람이 되게 많이 울리더라고요.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아, 힘들었고. 그래요. 다들 비슷한 시간에 약간 음. 이렇게 맞춰 놨나 봐요. 음. 한 4시 반에 자다가 한번 깼고 7시 7분 한번 깼어요. 음. 네. 중간에 일어났는데 7시 7분이었어. 알람 7시 10분에 맞춰 놨거든요. 음. 근데 7분에 께서 뭔가, 7분이 인상 깊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아, 꿈 꿨다고. 아, 의미 없는 꿈을 한 10개 정도 꾼것 같아요. 아, 어제 약간 잠이 설친 것 같아, 내 생각에. 음. 그래서 잠 깊게 못 잤어요. 음. 근데 꿈이 되게 의미가 없는 꿈들이었어. 되게 일상 이렇게 막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응. 뭐 방송국 걸어다니던 게 잠깐 꿈에 나오고 응. 갑자기 막 MC 보는 거 꿈에 나오고 응. 약간 뭐밥 먹는 거 꿈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응. 쓸데없는 꿈이었어요. 그러면 꿈꾸도 귀신 꿈꾸도해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꿈을 꿔가지고 <웃음>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겼는데 괜찮아요? 응. <웃음> 아, 잠깐만 여기서 이제 팬분들께서 언니 어,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이제 팬분들께서 민준한테 꿈꾸고 이제 물어보시 뭐라다가 이제 그럼 은비 이제... 음, 언니 하면 할래요. 저는 그런 거잘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전 트레바킨 할게요. 아아 아. 그럼 언니가 꿈꾼고 해주세요. 알았어. 하나 둘 셋. 아아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민지야 전 진짜 이거 봐 힘들어. 요너 MC잖아 이런 거 해야 돼. 아 근데 전 진짜 힘들어. <웃음> 귀엽고 예쁘고 진짜, 멋있고 이거는 수짜 힘들어. 하나 둘셋 제가 한번 가려볼게 가겠습니다. 아아나 진짜 힘들어. 지금 지금 퇴근했잖아요. 갈게요? 퇴근했잖아요. 꿈 꿔도 귀신 꿈 꿔도 하겠습니다. 위주한들 꼭 보세요. 자 하나. 그러면 얼 얼굴 가리고 해도 돼요? 네 보이스 이, 보이스 보이스가 지금 가리고 있어 이 아니 아니 어? 아니 보이, 여기 가려준다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민주야,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좀 가르치네. <웃음>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나 꿈꿔. <웃음>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나 꿈꿔 또, 귀신 꿈꿔 또 왔죠. <웃음> 아, 갑자기 꿈 얘기 왜 했지 내가? 하나, 둘, 셋. 나 꿈꿔 또, 귀신 꿈꿔 또. 봐, 아, 이렇게 할까? <웃음> 근데 난 진짜 아직 애교는 모르겠어.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톤이 한톤 밝아진 것 같아. 이게 왜 그래요? 하 보니까. 음. 저 요즘 톤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밝혀야 되거든요. 아, 꿈꽃도 기신 꿈꽃도. 음. 지금 기신 꿈꽃도 보셨고요.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무서웠도. <웃음> 무서웠도. <웃음> 무서웠도 하고 싶어. 언니 왜 트레버킹 한다면서 안 해요? <웃음> 왜안 해요? 해주세요. 한 시간 동안 해주세요. 갑니다. <웃음> 하나, 둘, 셋. 트레버킹. <웃음> 미안해 연이야 진짜 미안. 해 <웃음> 이거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언니. 아니 하지.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요. 한동안 거의 아이즈원급으로 많이 했어요. 아이즈원. <웃음> 드레바키 아, 쓰겠다, 쓰기. 레바키 아, 언니 그거 한번만 보시면. 아, 쓰고. <웃음> 레바키 아, 클났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오즈와 이제 언니 <웃음> 일주일 내내 이거만 한다고. <웃음> 언니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빛깔이. 내 비추는 빛깔이. 언니 이걸 진짜 거의 피에스타 때까지 했어요, 이거를 진짜. 빛깔이. <웃음> 너무 좋아요, 이 언니가 하는 빛깔이. 아이즈 원더원 해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좋아>. 아이즈원 아이아 <웃음> 언니 왜긴장고 그래요? 저 저랑 진짜 이렇게 <목소리> <안> 하잖아요 <목소리> 언니 한0까지못넘걸 <100가지> <목소리> <쐴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그런 거에 복잡민지야아 뭘? 아다 먼저 먼저 MC장. <목소리> 다음센터는 내가 그럼 아이즈원 <목소리> 왔어요. 제가 해볼게요. <웃음> 해볼게요. 네, 다음 순서는요. I'd one. 아 이거 아니었는데?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잘했어요, 언니 잘했어요. 아니, 네, 다, 아. 아, o n 다음 순서는요. I'd one. 네, 네잘 왔습니다. 네. 위즈원은 좋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위즈원이니까. 우리 그래, 어떻게 우리 다음부터 우리 둘이 VM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케이스를 못 내리겠네요 <웃음> 아니요 언니 미안데 반투명이랑 다 보여요 지금 <웃음>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네?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이게 은비라고 써있어요 <웃음> <웃음> 나, 어나왜 몰랐지? 신기하지 이거 뭔가 되게 멋있게 써있어가지고 뭔가 의미가 있나보다 했는데 은비였구나 그렇죠.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네요 신기하지 예쁘다 짜잔 신기하다 <웃음> 노잼자매요 아아 아, 진짜 맞아요 우리 노잼자매 맞는아 이제 아니고 우리가 팀에서 노잼으로 유명해 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둘이 둘다둘다 <웃음> 이런 거 하면 아 진짜 또 저러네 아, 왜 그래요 아 지금이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그냥 둘이 얘기하고 둘이 좋아서 웃고. 네 둘만 웃어요 그리고 제게 민주만 웃어주고 그날 미안해요. 채원이 조금 웃어주고 예나도 그냥 마지못해 웃어주고 맞아요 유진이 아 근데 나도 원래 코미랑 어? 나코는 응 음? 쿠라는 음? <웃음> <그런> 언니 <웃음> 근데 저는 어, 그런 언니가 좋아요. 그래 좋아요. 저 처음에는 이렇게 웃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 매력 있어요. 운영이도 좀 웃어주려 고 노력하고 유리는 요즘 많이 웃어주더라고요. 저 멤버들이 착해요. 태현이는 진짜 많이 웃어주고. 태원이는 진짜... <웃음> 진짜 많이 웃어주고 <웃음> 반응도 해주고. 맞아요. 근데 현 언니가 저번에 웃어주면서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언니 혼자 또. 구성에서 빛깔이를한 <웃음> 저번주 산업 때 구성에서 혼자 새벽부터 빗깔이를한 40분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현 언니랑 제가 엄청 웃었어요 근데 혜 언니가 정말 웃겨서 웃는 건 아닌데 <웃음> 라고 얘기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그때 성대, 아, 성대모사님 3행시 그 그래요 그날이잖아요 지 텐션 써 전이구나 텐션 제가 다 높여주겠다고 맞아요 근데 음. 그날엔 진짜 힘이 없었는데 그, 언니 빛깔이 40번가 그 삼행시를 보고 힘을 얻었어요. 진짜. 그쵸.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삼행시였거든요. 막. 사쿠라, 이러면. 사귀자. 쿠라야. 랄랄라. <웃음> 언니! 물가 세경이 하면 재밌잖아요, 갑자기. <웃음> 뭐야? 이런 데가 묻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아니, 이게, 그땐 되게 재밌었는데. 뭐지? 아니, <웃음> 요 <웃음> 전 이런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웃음> 미안해요 또 우리 둘만 웃고 있잖아 어떡해 <웃음> 아 진짜 아, 어떡해 나또 나 용서 터졌어 진짜, <웃음> 진짜. 이러면 또그 속에서 또 둘만 한 30분 웃어요 근데 이거를 또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웃음> 죄송해요 네. 네, 진짜 저 언니 때문에 웃음 이걸 뭐라고 하죠 웃음 장벽이라고 하나요? 그게좀 낮아졌어요. 저 원래 되게 잘잘 잘 많이 안 웃는 편이거든요. 근데 언니와 함께하고 나서 그 웃음이 너무 많아졌어. <웃음> 네. <웃음> 어, 세상, 가지? 우리 몇분어 우리요? 되게 많이 한시한 시간, <웃음> 시간 요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재밌는 모습 말고도 이렇게 예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 느낌으로 방이 좀 많이 좀안 예쁜 거 음,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웃기지만은 않고요. 맞아요, 또또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오늘 오늘은 아닌 <웃음> 것 같아요. 저 <여자 웃음> 이미 떴어요. <웃음>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지금 이제 언니 눈만 봐도 웃겨요. <웃음> 나 진짜 하나도 안 웃긴데. 와 신기하다 웃기다고 언니 웃기세요? 진짜 안 웃기죠 저. <웃음> 아 나만 이렇게 웃겨? 아 솔직히 웃기죠 은근이 <웃음> 웃기죠 나은이히랑 있으면 되게 웃긴데 <웃음> 같이 웃어요 <웃지 않아요>, 지 어떡해? <웃음> 아 <아이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웃음> 아오 그래도 웃기다고 하시는 분들 이 있네요 뭐 진짜 그러니까 공안해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혹시 착해, 위조원 <웃음> 진짜, 근데 위조원 진짜 착해요. 진짜 위조원이랑 팬싸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진짜 느껴요. 아, 아 그리고 어, 위조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위조원, 우리 이제 막 출근길이나 이럴 때 위조원 다칠까봐 위조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위조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위조원이. 맞아요. 그, 뭐랄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주원은 다치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공간이 최고니까요. 위주원, 알겠죠? 다치면 안 됩니다. 안전. 안전 최고죠. 급 진제는 어때요? 위주원. <웃음> <웃음> 어, <이제> 안전이 최고지 위주원, <웃음>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냥 나 앞자리란 말이야 근데 의주원 보고 있으면 어 어떻게 다치면 어떡하지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자리에서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말고는 우리 괜찮은데? 저희 별명 저희 두명별명 네, 만들어주시겠대요 만들어주시죠 주비 말고는 없었거든요 노잼 이런 거 알고. 저막 우리 좀 긍정적인 걸로 해봐요. 그러니까 <웃음> 뭐 그것도 좋아요. 요술피리? 요술피리? 유잼즈. 유잼 유잼즈 은비천사. 대유잼즈. 음 괜찮네. 빵터짐즈. 꿀로잼즈. 감성질 감성도 좋네요. 어나 괜찮네. 괜찮네요. 좋은 것 같아. 저희 둘이 있어야 저희가 감성이 좀잘 맞거든요. 한긴성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쇼핑이라던가감성이라던가 이런 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빈티지샵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위지원 빈티지샵좀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웬만한 데는 진짜 많이 가봐가지고 누구세요? 헐 설마 나나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있어. 재미 없어? 아니? 어, 아 재미없어. <웃음> 예뻐지어요 <웃음> 진짜 계속 보고 있어. 진짜? 너볼수 있어? 진짜? 완전 생생 괜찮은데. 아 나코랑 똑같아요. 아 진짜 너무 놀랬던 게. 패션 안경 줄까? <웃음> 패션 안민랑 똑같아요. 아니래? 아 완전. 잠깐만. 넌 진짜 똑같아. 안경 갖다 줄까? 패션 안경? 네. 기다봐. 근데 안경. 나코 입술 있어. 선생 <웃음> 미 <미지원> 잠시만 기다려. <웃음> 어 미정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만 두고 조금 연애. 아 진짜 아 잠시만. 어 음, 어떡해. 미정 나코가 너무 좋아해. 나코야 듣고 있니? 듣고 있었구나. 너 너무 귀여워. 나코. 네? 여기. 근데 저게안 어울릴 서그랬어요 안 하는 게 뭔데요? 아하뭐안 <웃음> 하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물론 보여요. 하는 것다 한번 이렇게 써보고 안 써보고 떼보고. 아아 뭐, 아, 근데 안 하는 게나 낫긴 한데. 아, 잠시만요. 가. 고 하나 둘 셋. 입장. 장아 잠시만요. 네. 잠 네? 이제. 조금 조금 한 살짝이 반 정도? 네 반전도 하고 <웃음> 너무 예뻐 하지만 <웃음> 응? 나코 나코 생얼 기분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까 아 귀여 똑같아 똑같아 언니 아니 나코 왔어 나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이소원 귀여워 우와, 나코 나코 나코 우와 진짜 예쁘다 나코 너무 예뻐 나코 너무 예뻐 나코. 나코, 나코 땅땅 나코 땅땅 댓글 있어요. 나코 보고 싶었대. 응. 나코 천사. 나코코. 나코코. 귀여워. 나코 뭐 하고 있었어 방에서? 계속 아, 보고 있었어. 아 진짜? 진짜? 혼자? 네, 유리 자고 있어. 아 진짜? 벌써 자는구나.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웃음> 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음... 아이고 <웃음> 아왜감요해요 <아니, 웃음> 언니 아니, 기억이 나요 아. 혹시 남는 게 있을까 하고 괜찮아 고그야 인간들이야 한 번만 해줘 야 인간들아 아 귀여워 <웃음> 언니 모르죠? 알아 알아 아진짜나도 어, 봤어 그 MC는 아 봤어요? 아. 아. 유진이랑 웃고 있었어 너무 어, 귀여워 가나온줄 몰랐어요 너무 귀여워요 나고 한국말이 늘었는데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제가 그 어디지 우리 케미룸 찍을 때 나코한테 농담했잖었요아전 나코 팀해 하죠. 그래서 표정 관리. 아 아니, 나코 나 표정 봐봐야 돼. 아코 표정. 아니, 사실 <웃음> <웃음> 사실 그게 아니야. 그때 이빨이 아파서 <웃음> 어떡하 이제 아픈데?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아 귀여워. 나도 뜯고 봐야겠다. 인간들아 너무 좋아요. 화면이 나와줘. 아코 사투리 할수 있어? 사투리요. 여보슈. 아! 어 어떻게 알아? 유리. 아, 한테 있어 여보슈. 뭔가 다 슈를 하지 않나요? 뭔가. 어, 아 맞아 맞아. 아니, 오, 오, 그, 그, 맞아. 갔다 오슈. 맞아 맞아. 지역마다 달라. 딱밥 먹었슈? 뭐했슈? 어? 그래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밥 해. 먹었슈. 응? 먹었.. 먹었슈? 고었다 뭐고, 뭐고, 었고먹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고, 뭐 귀여워.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어. 있다. 우리가 자꾸 만 보면 이렇게. 네. 너가 이렇게 음.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해야지. 나도 <웃음> 빨리빨리빨리. <웃음> 빨리. <웃음> 근데 얼굴이 좀안 보이기나 묻어서 그냥 옆에서 말할게요. <웃음> 잘 들리죠? 좋 <좋아>. 위즈원은 <웃음> 너의 목소리로 <웃음> 좋아할 거야. 네, 좋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웃음> <웃음> 위즈원이랑. 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팬사에서도 음. 물론 했지만 음.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코 나 오늘 의 TMI 오늘 TMI 오늘 TMI 음 칼전을 두개 넣었어. <웃음> 이제 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깔창, 아, 두 개나? 근데 진짜 진짜 얇은 거 얇은 거 항상 하는 거. 아. 사실 넣는 거눈 앞에서 봤어. TMI. 네, 아 <웃음> TMI. 난 요즘 깔창. 안 그것인 음, 진짜 언니 그 높은 거 신었어. 그거 너무 힘들겠어 맞아, 너무 힘들었어. 언니의 말이 또 사라졌어요? 어 5명 낳고 뭐해? 50살 낳고 50살 낳고? <웃음> 5명 낳고 5명 낳고 50살 어, 낳고 5 0살낳고싫어요 낳고 아니 아니 저니저전 싫어 그게 아니고 생각하지 <웃음> 안해봐가지고 아니. <그냥 웃음> 50살 은비 언니 아니면 5살 은비 언니 50살 은비 언니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가 할거야? 둘다 좋아요 그러니까 네. 한 명만 하면 다섯 명견이 50살견이. 아 근데 우리 살우견이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뭔가 그럼 50살견이? 응. 50살견. 오케이. 어. 왜 졌느냐? 뭐가 더 좋아요? 50살 상상이 가지 왜? 성산님.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싶다고요. 아. <웃음> 너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알겠어.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일본팬이 났고 얼른 먹고 있어라고아나코는 얼음 나코 올해 안먹었어 그냥 아, 쓰니 話 아하. 고食べてませ아 그렇게 들리나? 약간 한국어로 할때 약간 그렇게 들리는 건가? 내용 있때하나て ください. 니 아니 눈 보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나코 고 내용 때하나してくだ나코이고 나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네, 냉장고. 냉장고예요? <웃음> 와, 신기하다. 신기하지. 냉장고 위에 올려 놓고 v 하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다. 냉장고 에 열려요? 진짜 방에 거 냉장고가 거 있어요. 거. 지금 코드를 빼놨어. 매다 <웃음> <웃음> 언니 잠깐 봐봐요 흑역사? 아유 너무 많죠 흑역사 슬슬 화장을 지울까? 네? 어. 네? 화장 지워 왜?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네? 아니 미수 이 너무 오래 기다린것 같아서 아 화장 지운다고 말했어? 아니 아니 어, 그러면 그럼... 안돼 어... 다들 뭐 하고 있어요? 위주한 잤나고요? 매호미떼 시떼. 네. 꺼내보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다. <웃음> 이게. 그쵸? 너제 너무 갑자기그죠 누구 휴대폰인가요? 이건가? 이거요? 이거 회사 핸드폰? 회사폰? 네. 네. 어, 이거는요? 회사 폰? 네. 네. 회사에 핸드폰이 많네요. <웃음> <웃음> <웃음> 제 앞머리 라면 같아요? 좀 많이 이렇게. 나코 유리랑 그 룸메이트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아요. 유리 항상 진짜 새벽이라도 노래 불러요. 아, 어, 좋은 거 맞아요. 좋아요, <웃음>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웃음> 좋아요. 좋아요. 유리 목소리는 기정화. 응, 맞아요. 유리는 진짜 항상 노래 부르고 <웃음> 있는 것 같아. 아, 맞다. 그리고 아 이거 팬들이 약간 아 그랬구나 그렇게 될수도 있는데. 응응. <웃음> 뭔가 그 용돈 팬사 때. 응응. <웃음> <웃음> 유리랑 같은 거 봤으니까 어때요?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잠만요저어놨어 <웃음> <어디>? 적어놨어 <웃음> 아, 어디 있지? 나이게 너무 웃겨서 적어놨는데 오호호 어디 갔지? 어? 없네요? 잠시만요 진짜 없는데?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저는 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아닌가? 좀큰 편인가? 니손 크세요? 제가 좀큰 편이네요. 아 이거 있다. 이거죠? 어? <웃음> 왜 안나와요? 어, 아니 아니 나꼬 목소리 집중해아 오케이 오케이 그 어떤 팬이 어. 유리랑 같은 반 쓰니까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어. 제가 대답했는데 그거를 어. 그 팬분이 어. 키가 작아서 들이 안고 자요 이제 어. 알고 어. 그거를 적어놔서 팬분들한테 그 그렇게 아, 아, 전달이 된거야? 어, 전달이 됐는데 어. 사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어? 귀찮아서 불안 크고 자요 아, <웃음> 그렇게 말아던거 아, 그래. 귀찮아서 불안 크고 자요가 키가 작아서 둘이 안 크고 자요가 아, 자유. 됐다 너무 귀엽다 네. 이 네. 네. 네,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다 해서 이 네모장에 적어서 갖고 왔다 네. 아 그래서, 죄송해요 안고 자는 거 아닌데 아니고, 네, 안고 자는 게 아닌 거 기장 그라데가 있네아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말할까 생각했는데 아, 그렇구나 <웃음> 아 근데 약간 그거 영동 팬에서 보니까 약간 연기 이잘안 되고 완전 안 되고 그그그 그래. 그래서 있어? 그렇게 전달이 됐나 봐 음. 귀엽다 근데 둘다 귀엽다. 아, 그래 불 정도 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불 안고, 것도 귀찮아, 귀찮아. 맞아, 맞아, 귀엽고 어, 귀찮아, 그래요. 안고 자는 것도 귀엽고. 제가 이치는 침대를 서는데 유리가 항상 안고 자니까 그냥 저도 귀찮아서 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야, 야, 조율이, 불좀 꺼라. <웃음> <웃음> 지금도 불안 끄고 자고 있어요. 아, 근데 아, 2층이면 그래. 불 끄기가 되게 귀찮긴 해요. 아, 저 원래 2층 썼었으니까, 불 끄기가. 그 옛날에 그 저희 2층 쓸때 우리 채원이가, 해원이랑 채원이랑 2층 둘 같이 썼었거든요. 아. 그 채원이가 2층에서 이렇게. 발로. 아, 아, 오, 오, 이렇게 불을 끄는 거예요. 다 아요, 군대? 진짜요? 아, 2층이 렇게 다이중하잖아요. 2층이 안쪽에 있으면 다이, 다 불이 이렇게 발에. 분명한 아, 네. 방법이네요. 채원아채원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 이렇게. 네.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분명한 방법이네요. 채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불 끄고 2층이니까 또 사다리 올라가잖아요. 항상 후레시 켜고 이렇게 갔었어요. 음. 아. 아. 아니면 인형으로 팍 이렇게 끄던가 우와. 절대 내려가지 않더라고 <웃음> 저희 다네명다얘나랑 저랑 해원이랑 채원이랑 절대 안 움직여. 와 셀카봉으로 끈기하나 봐요. 그렇죠. 어, 원영이 저랑 같은 학교 입학했잖아요. 응. 그래서 사실 전 이제 졸업을 하니까 교복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먼저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려주지 못했다는 슬픈 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고 누가 그랬던거같아 어 그래요? 음, 뭐 어때요? 교복인데연주 아니었나? 제가요? 어, 아니던데전 이미 샀었을텐데 연가 아니었나? 지 아, 아, 근데 그 연도마다 음. 그 노란색이 깔 조금 다른거 알죠? 좀 많이 느어지그죠 그러니까 그, 그 약간 그 약간 연노란색이 있고 약간 센 노란색이 있어요 제거는 거의 황토색 오늘 교복 너무 잘 어울리더라 몇시죠? 음. 지금요? 아홉 시 이십오 분이에요. 아, 저희 새벽에 나가시잖아요. 이제 슬슬 어, 그런 거 얘기해요. <웃음> 살짝 정리를 쉬... 정리. <웃음> <웃음> 이렇게 갑자기 민주원 너무 아쉽지만 살짝 정리의 네, 시간이 왔어요. <웃음> 미안해요. 그 그래요, 그래요. 아 오른쪽에 벌레가 있어요. 이 벌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웃음> 어, 어. 이거? 아니 그냥 아까 있었어. 아 그래요? 진짜? 응. 내 발에 벌레 있어? 응. 아, 아, 아 여기 민주원이야? 어. 또 지금 무기 눈방이지 무기야. 러이녀 죄송해요. 뭐 신기하지? 응, 이거 대박이다. 제대로 이거. 처음 보는구나. 응. 어. 이거 오는 거 처음이 아닌가? <웃음> 처음인 거 같은데. 아니야, <웃음> 처음은 아니야. 거심 <거신만> 많았구나. <웃음> 어? 그래요? 신기. 신기해? 아나 보여주고 싶은데. 나코. 나 그렇게 손 인사라도 우리 군분자한테? <웃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뛰어온다, 뛰어온다. 안녕 <웃음>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가버릴게 게 원래 우리 머리카락이라도 유진처럼 오늘 즐겁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도 재미있게 찾아올게요 다음엔 즐거운 주제로 이제 올게요 저희가 오늘은 소통을 하려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사라락 사라락 사라락